여정연의 국제계약서, 대한적 분쟁해결과 포준중재문구. 대한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ADR,은 소송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대한적 분쟁해결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감정 대립의 문제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해결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제가 근무하던 기업에서는 홍콩 터미널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물품이 장시간 체류함으로 보관료가 발생했는데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변호사 비용이 배상금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법원에는 약 3200명의 법관이 있지만 2017년 민사보난사건 1심처리기간은 약 4.8개월이고 서울지방법원의 판사 1명당 사건 처리건수는 2018년 1233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법원이 아시아에서 빠른 법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가 1973년 외국준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6조 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한번더 어, 집행재판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 그렇지만 중재판정의 사기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판정국 법원에서 사기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사기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 같은 고도의 입증이 있을 경우에 외국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중재판정문의 토자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한국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세계 최대의 중재 조직으로 연간 약 1500번의 중재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표준 중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중재지와 중급법은 별도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가 그러니까 표준 중재 조항입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비교적 많은 연간 25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표준 중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s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s referred to and finally r e s i v e d by the arbitration or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 u l e 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For the time being, import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uh, by a reference to this clause. 법률 서비스의 연간 적자는 2015년 6,983억원에 달했는데요, 법률 서비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연간 75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준 중재문구는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the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아, 참고로 중재인의 수와 중재지 중재의 언어는 별도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3. and the seat or legal place or arbitral proceeding shall be so korea, t h 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 shall be korean 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서 유럽에서의 권위는 해이그 상소의 중재재판소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y disputes, controversies, or claims arising out of uh, or related to this Contracts or the breached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CA arbitration rules 2012. 와 같습니다. 어, 유럽에서의 거래는 런던 중재법원, 런던, 어, um,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표준 중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s regarding its existence, v a l i d i t y or terminations, h a l 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the arbitrations under LCIA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the reference into this clause.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t a 텍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베이징의 본부가 있는데요. 칭다오에는 다섯 명의 한국어 가능 중재원도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을 수정하는 경우는 약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중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y disput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s, 칭다오 Subcommissions,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ETEX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s.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네, 지금은 시위로 방문객이 격감하고 있지만, 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표준중재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y dispute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clash with the contract? shall first be referred to mediation at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in accordance with t h e s then current mediation rules. 중동과의 거래에는 두바이 국제중재센터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표준중재문구는 다음과같습니다 The parties here with a g r e e to settle the i r dispute concerning this agreement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 e t f o r t h under the DIAC arbitration rules. by one or more a r b i t r a t o r s appointed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네, 지금까지 국제계약서의 중재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국제계약서나 영문계약서에 계약서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